아무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겁줘서그렇지 일단 스케일 한번 훑어 볼게요. 디마이라키 스케일 1 포지션 이쪽이죠. 그 미파솔미파솔라대도레미파솔라대도레미대미파솔우래 중이죠. 하나 으니까시 티만 태가 되고. 같이 해 볼게요. 이제 0 1, 3, 0 1 3 0 1 3 0 2 3 0 2 3 0 1 3 0 1 3 요래 되죠. 같이 가 볼까요? 두 개씩 두 개씩 시작. 미미파파솔솔랄라테테도도레레미미파파솔솔랄라테테도도레레미미파파솔솔. 그냥 하트 나올 이렇게 두 번씩. 예, 하늘로 두 번씩. 보기 잘 나왔다. 예예. 자 그러면 그냥 풀 터드릴게 요말 말만 시작. 013 013 5 0 1 3 0 1 3 1 3 0한3 o n g Sam, 0 1 n 0 s 3 0 2 3 n g s 1 m Gong, Sam, g 가 n g Sam, Gong, Sam, Gong, Sam, g 한번더 합니다. 한 번씩 칠게요. 시작! 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 됐어요. 따라와요. 한번더할요 시작! 0 1 3 0 1 3 두 번에 한 개명 시작 미파 솔라 테도레미파 네 솔라 테도레미파솔한번더 네 할게요. 얘기 큰 소리로 개명 하시면서요. 시작 미